참 좋아요? 자리가 없다. 자리가 좀기다릴까봐 여기서. 여기서 기다릴까 그러면. 안고어어안죽만 기다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여기 앉아있어알았어 기다릴 수 있지? 여기서. 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앉아서. 알았지? 아? 어. Two, g o e v e r y t h i n g One no inside. Okay. Thank you. It's a, it's a black one. Yeah, black. What is this? Uh, clear soup. Sorry? Clear soup. Clear soup? Yes. Oh. You want to try that? Yeah, I want to try okay. that. Yes, please. So, no soy sauce? No, no, no. I n t h i o n k e o n l e i o n t h I o i e i s I don't n t t o n s l e h i n t n o n o n o n o n o n o 후배 까만 것도 먹어보고 하얀 것도 먹어볼까? 까만 것도 먹어보고 하얀 것도 먹어볼까? 그러면 둘다 맛을 보자 뜨거워 뜨거우니까 조금 기다리다가 아빠가 앉아서 해줄게 뭐라고? 거예요? 그러면 차에서 불 가져야 되는데. 네. 괜찮아. 조금은 조 아빠 이거 한번 먹어볼게 토크? 동물 한번 먹어봐 음 끝? 끝? 음, 네? 네? 음. 이것도 먹어봐 음. 어떤게 더 맛있어? 음. 이게 더 맛있어? 음. 자, 이거 먹을래? 떡볶이 한 그릇 없는거야? 떡볶이 응? 한 그릇 없는거야 어때? 맛있어? 그 까만게도 맛있지 그거 무들 먹어봐 <목소리도> 맛있어요? 무슨 소리, 이거? 아, 이게 투면, 어. 돌돌 말려있어. 맛있지, 이거? 해국떡, 그치? 어, 떡을 좋아하는 거다. 한. 난 음, 설탕, 반톤 가루...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음. 고추 절임, 식초의 절임. 어우, 매워! 이거는 고춧가루, 음. 설탕, 설탕! 이거는... 택시스... <목소리> 야... 조선아, 조심조심 알았지... 조선아, 어.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게... 선지야, 선지 부드러워... 음. 간보다 부드러워 간도 부드럽잖아 치즈가 같고 되게 더 부드러워 치즈 같아? 응 돼지 피로 만든 거거든 돼지? 응. 돼지 피? 응 너무 아, 어것같데 먹어봐 맛있어 근데 선지야 선지 아빠 그거 되게 좋아해 먹어봐봐 한번 아빠도 이거 먹을게 똑같은 거음음썩 오빠 오빠 이거 먹어봐 음, 음. 그치? 부드럽지? 응잘 음, 씻어져 응잘 씻어져 그것 부드러운 거 좋아하잖아 그건 쫄깃쫄깃해 그것도 맛있어 그리고, 그것. 그리고 이것도 곱창 이거는 쫄깃쫄깃해. 어? 응. 아니야? 먹어봐. 뭐? 응. 곱, 곱창, 배창. 여기, 여기? 응. 배 속에 있는 거. 안 씹어져. 안 씹어지지. 안 씹어지면 뱉어. 응. 이거는. 응 음. 완통숲 같데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갈 완통숲 국물 베이스가 약간 비슷하고 이거는 진짜 대박. 진짜 대박 그걸로 아까 설탕을 조금 받달려가지고 많이 달아줬는데 응. 배치좀좀뿌러지는 거는 없어. 별거 아니야. 부르트리 한만 먹을래? 도น้อ가자기강그리만 먹어라. 응. 부르트리 좀 시키고 올게. 안 돼. 왜? 내가 남기는 먹어 내 거. 알았어. 남 먹자. 아이고 왔나. 응. 누구지가 여기다. 먹었어? 아빠 여기다 고춧가루 뿌려서 먹는다. 응. 자, 여기다가 제 스타일대로. 고춧가루. 너 너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래. 너더 먹어. 아빠가 하나 더 시키게. 하나 더시켜 말어 그만? 자, 이렇게 더 먹는다 보니까, 고춧가루, 태국 고춧가루, 그리고, 땅콩가루, 땅콩가루 상 많이, 그리고, 패시소스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맵겠다. 그치? 여기다가, 그 절인 고추 이거 원래 안 넣었는데, 이런 고추를 응. 조금만 딱 넣고 설탕? 음, 소탕? 설탕은 안 넣어. 설탕은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어, 엄청 스파이다 응. It's gonna be really spicy. 네. 맛있어. 매 음. 매운데, 아빠는 매운 거 좋아하니까. 음. 이게, 유들이, 쫄깃쫄깃한 건 아니고, 뭔가, 약 뚝뚝 끊어지는. 너무 음, 왜? 그래. 해장국인 순대국을 해장국을 해장용으로도 먹지만 후련주의도 먹기 때문 두가지 용도로다 완전 너무 좋은거 같아요 이거 내가 한국 가서 만들어 판다, 이거 진짜. 음. 맛은. 맛은. 국물이 되게 가벼워요. 우리나라 국물은 너무 오래 사가지고 되게. 뭐래그 무거운, 묵직한 맛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다. 음, 가볍지만 향이 짙어요. 고향. 그리고 거부감 없을 만큼의 고수. 음. 그리고 어딘가 약간 달큰하고 무엇보다 이 튀긴삼겹살 이거 진짜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튀긴삼겹살은동남아음식에도 그 많이 쓰이는거예요 매운데? 매워도? 조금만 낫지? 그리고 계란 이 계란은 삶은 계란은이 국물에다가 다시 한번 쪼링, 그, 익힌거예요 그냥 색깔만 익히게 굿? 음. 음음 그리고 굿? 더 스파이시? 안주합니다. 음. 술란주로넣고 짜장국으로 넣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술란주로 먹을 때 약간 볶음식으로 나가 될것 같아요. 음. 음. 음. 진짜 맛있습니다. 아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도 네, 해봐. 오케이. 자, 그러요 우리는, 다잘먹었습니다